인가, 네. 아 모델처럼 좋으니다저도 입고 한번 해시 아주 마음에 싹 줍니다 그런 얘기도 한신씩아 좋습니다 오디를 대해야지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양복 지금 줄일 건데요 지금 인디안 건에요 어깨 줄일 거고요 이렇게, 소매통 줄일 거고, 한통 줄일 거고요, 소매불 줄일 거고, 기장까지 이렇게 줄일 겁니다. 한 3cm 되죠? 네, 손님이 입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좀긴 듯하고, 형이 너무 다라요한통이 넣고, 그, 여기가 지금 진동이, 선배 재단이 잘못되가고 울어요. 근데, 원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이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이 사람 체형이안 맞는 얘기에요 파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파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를한번해 볼게요 끝에서 끝에 하고 여기 1cm 내렸잖아요 지금 요정도 그럼 이 부분에서 소매 많이 내릴 때도 이거이것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파란색하고 이렇게 났을때 끝에가 얼마입니까 8인치 4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내 왔을 때 8인치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근데 조금 적잖아요. 8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괜찮합니다 근데 소매를 막 1인치, 를 이만큼 내렸을 때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처음에 파카 잡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중앙선이잖아요. 이것을 3등분 하는 거예요, 3등분.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서, 이 정도 됐나요? 시야에 거의 이렇게 삽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감각이 필요하지. 감각적으로 하는거예요 하는 이게. 넓은 쪽이 앞쪽으로 가게. 항상. 그냥 넓은, 넓은 쪽이 여기다 집어넣고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약간만 자연스럽게 바거든요. 약간만 내가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겹치지 않게끔만 위치를 당겨주고 밑에 틀치 넣어주고 겹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딱 눌러주면, 노바 하나를 딱붙입면돼 이렇게. 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복 중에서. 이 파카랑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손으로 다 잡아야 돼요. 가면서, 천천히 걷죠? 약간만 당겨주죠? 그냥 여기서 더 자연스럽게 그냥 가면 됩니다. 여기 떨어진 만큼, 여기도 떨어진 만큼 떨어져 줘야 되겠죠, 이렇게. 빛미시가 이거 박아줍다 좁은 쪽. 이렇게, 약간만. 가면 갈수록 더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돼요. 최대. 근데 밑에 제 겹치면 절대 안 됩니다.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요소쪽이요 갈수록 덜 넣어야 되겠죠. 이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그냥 화금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기 10일 몇인가 보세요. 아무리. 아무리 10일에 여기 아까 썼는데 이거 이거 사진에 10일에 2분의 1 지금 아무리 10판이래요. 10판 이거십0반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10, 10, 10일 반이요? 네 10일 반이면은 좀 크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은 파카닉이 덜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중에파카닉넣어줄 생각하고 그냥 박습니다 약간만 여기 사분을 넣어주고요 뒷판을뒷판을 뒷판을 사분이 이쪽으로 넣어주고 넣어줬죠 지금 스타브레기 이렇게 빤드댕이 박으면 됩니다. 박으면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박혀놓으면 머리 아픕니다. 해내려면딱 잡고, 자연스럽게, 여기 1cm로 박으면 됩니다. 이로 야되겠죠뒷판에 4분의 1 뺐으니까 이것도 4분의 1을 빼줘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했고. 지금 소매를 지금 박아 왔거든요 마코야지 잡아서 다려가지고 소매를 오락까지 박아 왔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다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소매이 달리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접혀졌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 지금 몇 인치 나갑니까? 아까는 6인치 8분의 1이었는데. 5인치 4분의 3밖에 안 되죠?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양복이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소매만 달면 되거든요. 소매 달고 합방만 하면 돼요. 하나 소매를 달 때는 핀으로, 이렇게 핀으로 한 번씩 찔러보십시오. 이렇게. 찔러보고 다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한번 달아가지고, 대충 달아가지고 안맞으면또 다시 뜯어야 되잖아요. 이렇 보면은 호매가 지금 정상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약간 앞으로 간다던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져야죠 약간 앞으로 간다던데 괜찮아요 지금 호매를 달고 있는데요 손매를 파카링을 잡아놔서 달기가 좋습니다 파카미는 잘만 잡으면 대충 달아도 다 맞게 돼 있어요. 잘 달렸습니다. 찝힌 데 없죠? 잘 달렸습니다. 여기가 좀 점이 먹었네. 지금 보면은 앞으로 1인치 이동하고 소매상이 조금 이동 됐을 거예요안 맞을 거예요소매상이 뒤로 뒤쪽으로 반위치가 넘어갔습니다, 뒤쪽으로. 사니 위치가 안 맞아서 제가 위치를 따로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반위치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반위치 가 넘어갔으니까 꽂아졌네요. 이렇게 이 정도 한번 맞겠습니다. 이 섬에 달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요. 바늘을 딱 꽂아가지고, 이 앞판, 지금 여기 이제 뒷판인데, 앞판 쪽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 조금만 틀어져도 옷이 울러옵니다 네, 저쪽에, 이쪽에 앞판 쪽가으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쪽으로 옮겼죠, 반인치가. 소매, 소매산을 뒷판 쪽으로 반인치 옮겼습니다. 그대로 다르면 될것 같아요. 맞죠? 잘 맞습니다. 잘먹는다고막 박아보면 이상이또잘안 맞더라고요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 맞더라 그러지 말고 아무 말 말고 그냥 조심스럽게 받겠습니다 우리 일하는 배우시는 사모님은 핀이 있는데 밑에가 멋이 들었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잖 자기가 말해놓고 오세요 날인 아, 손을 기가 막히다 그랬습니다. 잘 달렸죠? 손에 기가 막히다 그랬습니다. 이제 패드를 달아야죠. 패드가 좀 높긴 높던데요. 그래서 많이 잘라내긴 잘라내는데, 앞으로 5mm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박잖아요 이렇게 박으면 헤드가 밑에 밀려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박으면은 손으로 뜨면 그렇게 안되는데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소매상이 굉장히 이쁩니다 앞판으로 옮겨줍니다. That'd be good, Jane. 네 옷이 다 완성이 됐고요 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리는 순서는 이 소매부터 이렇게 소매를 넣으면 이 오라가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꼬이지 않게끔 소 이렇게 빼주고 지금 제가 처음에 잘 다려놔서 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소매를다 다렸잖아요 관상이 다 됐고요. 뒤에를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앞에를 보면은 앞에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더 이상 뭐 잡을 때도 울 때도 뭡니까 음에도잘날렸고요 소매 잘 나왔고 애들이 잘 나왔고 아주 좋습니다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옷이 잘 나오면 있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해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루종일 찝찝하죠 그 기술자들의 심리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 다른 영상은 안 찍었고요 이것은 뒤풍이 약간 크고요 허리선만 줄여졌어요 허리선이 딱 맞는 게 좋다고 그래서 찍었고요 줄였고요 등판에서 위에서부터 줄여보면 안됩니다 이쯤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한 8분의 3씩 해가지고 쭉 빠른 텐 줄였습니다 줄였고요 이제 사이드는 이제 합봉할 때는 막으면 되겠죠 그 테이프를, 테이프 로 처리해 줘도 되고요 그냥 박아야 되고 그 소매를 갈 때는 항상 이렇게 핀으로 먼저 꼽아보고 소매가 잘 달리나 안달리나 소매산을 맞췄어요 제일 중요한 선이 어디냐면은 이 소매 앞 이동선이에요 이 손은 정확히 이 돌아가는 곡선하고 소매 돌아가는 곡선하고 정확히 떨어져요 1 m m 라도틀어진다든가덜박은다든가 틀어, 이슬 파카넥을 준다든가 그러면은 이 울어버려요 옷이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해 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잘 달렸죠? 음. 이쪽면 잘 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은잘 달렸죠? 뭐 그대로 달면 됩니다 어디부터 지금 보면은 파카늘에 넣었더니 지금 뒷판이 좀 커요 이렇게 크잖아요 많이 크잖아요 근데 앞판은 맞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또 뜯어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할필요 있습니까? 이거 뭐 개드랑이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럴 때는 여기서 약간 4분의 1 정도. 접어줘도 됩니다. 4분의 1정게 여기에서 딱노어볼 거고 여기까지 딱담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이 나머지는 넣어줘야 되겠죠.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 뒤판에서이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요. 여기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박을 때는요 항상 이렇게 잡고 밑에 실 당겨주고 노루발 넣고 이렇게 하는 릅니다 그런데 이제 박다 보면은 뒷판이 너무 커가지고 이러면 막 집어넣잖아요 옷을 입으면 쭈글쭈글 해집니다 이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 쭉 1cm로 박습니다. 거의 다 맞아버렸죠? 그냥 쭉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 쭉 박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카링을 집중적으로 줘야 되겠죠. 빼버려요,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소매산이고, 여기가 소매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정도는 파카링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일단 파카링 잡을 때 이렇게 잡고 노루발 을 들어줘야 돼 노루발, 노루발 노루발 으면는노루발이 만큼은 파카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루발 집어 넣고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딱 맞죠? 그래서 소매사는 딱안 맞아도 한 3mm 정도는 이동해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될수 있으면 소매사는 맞춰줘야 돼 근데 소매가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지금 잘 맞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파카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봤고요. 소매산이니까요. 소매산에 파카링이 많이 들어갈수록 소매가 잘 떨어집니다. 일찍 왔으면 한번 재봐야죠. 재보면 딱 맞죠, 이렇게. 이것이 땡긴다든가, 당겨가지고 몸판이 있슬 파칸이 들어가면 옷이 안 떨어집니다. 그 백날 다려도 안다르져요 이게 닿을 때가 제일 신경을 좀 써서, 닿는 은 푹푹 해도 별 표시가 안 나지만은, 이소매들 닿을 때는 윗부분, 앞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반드시 밑에를 이렇게 반드시 놨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줍니다. 이거 빼고, 연소을 떼지 말고, 연소를 그대로 놓고, 그대로 1cm로 정확하게 막아줍니다. 돌아가는 선을 정확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소매가 떨리지안 그러면 은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도매해줍니다 네. 아, 그래서 여기서 도매해보면 또 뜯으려면 사납잖아요. 사람 일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할수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잘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 보면 약간 좀잘안 맞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약간 들어간 데서죠. 아이론을딱잡고딱 달려주면 이렇게 딱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높이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이쪽 소매가 얼마나 이동됐는가 봐야 돼요. 이동선이 얼마나 이동돼서, 근데 이거 맞췄습니다. 이건 이동선이 없어요. 내가 이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춰서. 이렇게 놔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소명 안으로 들어야 가 되겠죠. 여기에서 봤을 때게 우리 배우시는 사모님 여기 오세요. 이걸 봐야 되니까요 지금 여기는 저쪽에는 이동선이 없었잖아요. 그 이동선이 여기도 소매 이동선이 없이 그냥 박아주는 게 좋죠. 똑같이 박아야 되니까요.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잘라져야 됩니다. 지저분하니까. 지금 여기다가 딱 꼽았어요, 이렇게. 같이. 이동선이 지금, 소매 이동선이 여기잖아요, 지금. 내데 소매 이동선이 여기고. 이 소매는 재단할 때게 소매 이동선이 없이 재단한 거예요. 이렇게 뜯을 때 그런 거 항상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바늘을 꽂을 때게 잘 꽂아야 돼요. 이이 이 돌아가는 선하고이밖에더 안에 채하고 밖에 채하고 똑같이 돌아야 되니까 꽂을 때에 바늘을 꽂을 때에 이쯤에서 꽂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쯤에서 딱 1cm로 딱 꽂아 놓고 이 모양을 그대로 갖춰줍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신경 써야 돼요 그대로 자연스럽죠, 이게 지금. 여기하고. 오늘 노르발 들었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그대로, 천천히. 조금만 더 올라갈 때 천천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소매산을 한번 맞춰봅니다, 만만 맞나, 안 맞나. 지금 소매산이 여기죠? 여기고, 여기고. 여기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한 4분의, 8분의 3 크죠? 반이 정도. 한입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기서 약간만 요파카닉 많이 들어가면 소매가 제대로 안살아요. 가면서 조금 더어준대요 노루발을 들어주고 손으로 만져주고 그러면 거의 맞죠? 그럼 거의 박으면 그대로 박으면 된다는 겁니다 손에 파카닉 잡았을 때 많이 잡았으니 맞춰서 잡았으니까 맞춰 조금 더 넣어준다는 거죠. 노루발을 들고 딱 하니까 들어갔잖아요. 이 선은 마쿠라지를 잡을 때의 잡은 선이고 여기선 파카 이쪽 선은 파카링을 잡을 때 박은 선이거든요. 이선은 카메라 잘안 보니까 이 선은 파카 이요 밑가실 박을 때에 박은 파카링 잡았던 선이고요. 아, 이 것은 아이 선은 아니죠. 이. 이 선은 전에 박았던 사람이 박았던 사진. 그렇게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딱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크잖아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딱 이렇게 노루발 들었다가 놔주고 아, 1cm로 딱 해요 아, 제가 가끔 그 사투를 안 쓰려고 해도 접어지네요 그. 지금 섬이 남잖아요 이앞쪽에로도한 반이 한 접어 넣었거든요 남는 데서 접어 넣어도 됩니다 이, 소매 앞판에도 넣으면 안 되고요. 소매 뒤판 쪽에, 뒤판 쪽에다가 이렇 접어 넣는 것이 훨씬 옷에, 실루엣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늘려, 줄여가지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소매는 잘 떨어졌습니다. 이렇면잘 떨어졌죠. 파카링 들어가데되고 소매를 닿을때 딱 이렇게 닿으면 기분 좋습니다 소매가 잘못 달리면 뜯었다 막았다 뜯었다 막았다 요것은 모직이라 일하이가좀 편한 편이죠 항상 보면은요 뼈쪽 한쪽 뒤쪽으로 간다겠죠 여기 표시해놨고 여기 중앙 표시해놨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돼있고 1cm나 5mm나 1cm 정도 패드가 좀 두꺼운데요 이 옷이 패팅이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됩니다 예 완성해서 왔고요소매가 항상 꼬였나 안꼬였나 가야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패드를 잡고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보시고 다리를 잡는거에요 스팀이 완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스팀 빠지기 전에 옷을 들어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구겨져버래요 지금 보니까요 아주 잘 떨어집니다. 선배로선배 네, 선배가 이렇게 이제 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잘 달아졌는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잡아요. 여기다 스팀을 줍니다. 여기. 안 되셨고요. 요 바람이 부는 동안 스팀이 좀 식어야 되니까 자연식이 둡던데 이쪽도 마찬가지죠? 아주 잘떨어졌습니다 아주 멋지죠? 예, 어디서 만든 옷이냐면요. 이게, 이게 전병원이라고 보이죠? 전병원. 강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명장으로도 유명하고요. 국회의원들도 옷을 열번씩이나 해주고 박근혜 대통령 때저 한 장도 타고 그런 사람이에요. 전명호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이것도 잘 만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양봉 마실 일이 있으면 검색해 나가 전명호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 옷을 이제 놓친지가 오래돼서 저한테 고치러 왔거든요. 옷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티트기도 잘 나왔어요. 티트기도. 아, 빤드에잘 나왔죠. 앞으로 또 하면서 또 찍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상은 주로 소매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소매 달기가 잘 어려워요. 이게 전부 다 뜯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뜯었어요. 뜯어서 소매를 뜯어서 어깨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했으니까 소매 달기가 제일 어려워요 양복에서는 그러니까 요것을 영상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영상을 자주 보십시오 구독하고 댓글을 눌러주시고 정 모르시면은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은 그럼 한통 안 사줘도 제가 다 말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옷도 강주의 명장인 전병원에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이 조금 이 옷은 잘못 나온 옷 같아요 옷이 보니까 지금 어깨를 좀 뜯어냈는데 어깨는 줄일 거거든요 이렇게 어깨는 줄이고 품이 이분은 운동을 해가지고 날씬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품은 이렇게 해서 좀 줄여달래요 그래 이게 좀 벌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그대로 갈 겁니다 내로가는데 어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뜯었죠. 이걸 안 뜯으면은 일하이 여기 사놨습니다. 뜯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소매가 이런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거 소매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되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소매 양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어깨가 좀이상하금 되어있습니다. 칠은 보면 여기 여기 줄일거고요. 아까 방금 제가 체크했고 이것을 재단을 다시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뒷판은 한 1cm만 더 많이 쳐버리면 안됩니다. 1cm만 치고요. 이 암호를 돌아가는 데, 새끼판 암홀를 돌아가는 거하고 몸판 암홀를 새끼판 돌아가는 거하고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딱 놓이면서 이게 시접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노하우들은 누구나 의 체계도 없어요. 제가 닉네임이 곤드레박인데, 건드레박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만드는 영상, 기쁨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 되면 또 유튜브에서 또 돈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언젠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아무리 너무 적어가지고 진동이 이 진동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진동을 한 1cm 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무리 맨 나가는 거한번 볼게요 아무리 11안 됩니다 1 4분에3 그럼 요거 항상 적어놔야 돼요 요은 그러면 이제 소매를 완성됐고요 이제 몸판은 완성됐고요 이제 소매를 해야 돼요. 소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 차, 아까부터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많이 남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더 집어넣어서 박았고요. 지금 이게 지금 뭐 많이 몰려있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소매를 동그랗게 안 파지고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판도 지금 채이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이 몸판은 제가 1인치를 팠습니다 뒤에여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이게 채 있는 것은 보시잖아요 앞에서 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근데 그럼 이거 통도 크고 통도 크고 지금 이 붐을 돌아가는 부분을 파줘야 되는데 안 파줘서 그런거예요 제가 할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이라는 말은 이건 말인데 시접을 없이 그냥 친다 그 말이지 그 가위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 그리는 것보다 가위가 훨씬 더 정확해요 이만큼을 내놔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양이 이 양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우는 거예요 뒤쪽에도 좀 많죠 여기까지 새끼손목까지 조금 더 쳐주면 되니다더 나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습니다왜 그러냐. 이것에 소매를 달았을 때요. 이렇게 달잖아요, 소매를. 소이여 닿았을때는 손장을 끌고 가야되겠죠 이렇게 이제 소매를 이었을때 선명한이라고 지금 시간 다가와 버리는데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너무 위로 올라와서 이런 게 해가지고, 체이잖아요, 지금. 위로 보면은. 이 뒤에 양은 이 양이 많아서 그래야 그래서 아까 제가 요만큼 잘라냈잖아요. 이 해가지고, 이제 딱 입혀보면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다트를 잡아서, 잡기 전에, 우라도 잘라내야 되잖아요, 몸판 뒤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데요, 그거는 <웃음> 이건 대량 생산도 아닌데, 맞춤이 이렇게 났을까요? 이건 일 배우는 초급자가 만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4분의 1만 열고 주고 뒤에 짤때는 똑같이 잘라옵니다 여기 2인치 마 주면 됩니다 여기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우라가 안에서 채이잖아요 채, 채인다는 말은 커서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앙이 어디니까 여기 여기 잖아요 지금 표시해 놓고 네. 소매를 다리기 전에요 핀으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마이키나무 입혀봅니다. 그래가지고 다는 것이 훨씬 낫지 입혀보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만져도 되는데 손을 들어봐도 되는데 그냥 잘못 다리면은 또 뜯어야 되잖아요. 그런가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키나무 입혀봅니다. 저렇게. 그래가지고 소매 담면 되겠습니다. 옷은 완성이 다 됐고요 다리기만 하면 했습니다 일단 자국이 안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물을 한바꿈 떨쳐가지고, 가려주면싹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다던데. 없어졌죠? 처음은 눌러줍니다, 이거. 눌렀다가 펴가지고 여기까지 켜주면 돼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접히죠. 앞에는 거의 완성이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됐는데, 소매만 조금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소매를 딱 해서 스팀 줘가지고 좀 당겨줍니다, 조금 더들어가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이렇게